자 오늘은 붓펜으로 한번 좀러가볼까요 붓으로만 쓰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붓을 다루지 못하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친근하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붓펜으로 물론 이 붓펜 중에서 조금 고급 붓펜이긴 합니다만 은뭐 보통 쉬운 붓펜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 이걸로 무슨 유익한 걸 하나 드릴까요 음. 예를 들어볼게요. 속에 있는 물물 물, 물 탱크가 잠나 보네. 다른 걸로. 방금 쓴 자가 무슨 인지를 아시면은 한자를 아시는 겁니다. <웃음> 여자죠. 이 여자를 왜 썼느냐. 여러분에게 이 자를 아시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안다고요? 아마 여기 스티미분들 같은 경우는 음,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왜... 자 이게 좋아할러 호자입니다. 좋아하러 고좋으러왜 좋아하러 호일까를 물어본다면 바로바로 저여저여 손드실 거예요. 그렇죠? 어,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게 남자입니까? 이건 자식 자자입니다. 즉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식이에요. 애기예요. 옛날 이 글자를 찾아보자면 자 우선 여자부터 여자의 옛날 모습은 이렇습니다 또는 뭐서 있을 땐 이렇게 앉아 있을 땐 이렇게 표현하죠 둘다 여자예요 즉 이걸 요즘 그림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인이 단아하게 앉아서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여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것의 본 의미 여성은 어렇게 이렇게. 이여게답다이건뭘말하게 이렇게. 단아한 것입니다 단아. 그리고 조신 몸가짐을 잘 다룬다는 것이죠 뭐 쩍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짐이, 몸가짐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 꼭 이런 포즈는 아니더라도 이 느낌 이것은 남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냐 면 그것이 아니에요 여성은 본래 단아하고 조신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해 가지고 한나라 예서시대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거의 모양이 됐는데, 마치 여자가 이제 활기치고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식점 가보면 거의 여성이죠. 고급 음식점 가보면 거의 여성이에요. 레스토랑, 뭐, 빕스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이 세월에 따라서 문자의 모양이 변하면서 사상도, 느낌도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 이 조울 후자의 옛날 모습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조그맣게 써요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내 아기 좋아라 이렇게도 씁니다 이쪽에다 넣기도 해요 이렇게 내 자식을 안고 아이고 좋아라 하는 거죠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물론 아들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이게 조화로자 이렇게 뜻과 뜻이 합쳐진 글자를 뭐라고 하느냐 한자에서 아주 재밌는 분야죠 회의라고 합니다 뜻이 합쳐졌다 회의 뭘회 뜻의 자 이렇게만 한자가 되어 있다면 참그 재미있을 텐데 물론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떤 위대한 원리가 하나 나타났어요 형성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이 형성의 이치를 안다면 약자로 쓰겠습니다 하나, 한쪽은 또 한쪽은 의미를 이제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음 뭐가 있을까요 아, 이, 이 형성 문자로서는 어, 예를 들어서 나무 목이 있다 여기 동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글자를 안 배웠다고 해 봐요 이걸 보니 여기는 뜻이 아, 이건 나무에 관계되는 뜻인가 보다 짐작할 수 있죠 이쪽은 아마도 이 동, 이게 동이 이 동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동이라는 발음이라는 나무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오동나무 동자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형성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자의 80%는 네,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느낌을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자를 안 배우고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짜인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가짜려니, 또는 아 이것도 가짜겠구나, 또는 이것도 가짜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확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 오늘 여자에서 할 말이 좀더 있습니다. 자 여자에서 이걸 더 했어요. 이게 무슨 잔지 아신다면은 <웃음> 여러분은 한자 중간 어, 성인의 중간 이상입니다. 예, 노예노라고 어느 분이 지금 얘기하시네요. 네, 제 귀에 다 들립니다. 이게 근데 노예노인 걸 아신다 하더라도 이 조우로자처럼 이게 왜 노예노자인지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살필 필요 없어요. <웃음> 제가 살펴드릴게요. 자 옛날에 이 부락끼리 부족끼리 전쟁이 나면은 한쪽 부족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노예로 부려 먹어요. 어, 뭐, 시금치도 묻치게 하고, <웃음> 어, 뭐, 여러가지 하겠죠. 그 여자들을 그냥 말잘 들을까요? 때려가면서 일시켜요. 자, 이 또우 자는 원래 이 모양입니다. 손이에요. 손. 뭐 오른손이긴 한데, 그냥, 그냥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때려가면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여자, 네, 노예의 여자입니다, 이게. 근데 그냥 노예라고 요즘은 쓰죠 노예녹자예요 의참 어, 비참함이 들어있는 뜻이죠 이 노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 글자가 멈추질 않고 자, 마음심이 더해지면 이 노예의 그 기분 어떨까요 내가 노예야 아 억울해 저 주인 놈들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처먹고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질 나는 거예요. 이게 성낼 노짜입니다 분노할 때노짜죠 여러분이 화가 난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기분이 나쁘다, 짜증난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노예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스스로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이 공부가, 이 시간이, 이 관계가, 이 장소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할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또는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스팀 달러를 벌기 위해서 등등등 그럴 때 마음은 행복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성질이 나는 겁니다 또그 뜻대로 잘안될 때는 그런데 또 하나 있죠 노예 노자 밑에 힘력자 노예가 힘을 쓰네요 할수 없이 이게 노력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력 노력에두 가지가 있어요 노-력이 있고요 노-력 그 다음에 노력 있어요 아주 짧고 스마트하게 노력 노-력 이게 지긋지긋한 바로 노예가 힘쓰는 겁니다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은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노력하십니까? 이것이죠 나는 노력하는 존재인가 노-력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내 노예의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주도하기 시작하자는 것이죠. 난 기뻐서, 보람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이 일을 해. 내가 포스팅 하나하나 올리는 것은 많은 스팀이언들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한 것이고 이내 주변과 환경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로운 지식으로 유익한 가치있는 지식으로 채우고자 나는 이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라면 노력이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그리고 이 노자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노. 노동자 할때 노자지만 이것이야말로 불나게, 신나게 힘쓰는 것을 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의 마음으로 힘써봤자 얼마나 열심히 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만큼 성과가 안 나면은 금방 시들해지겠죠? 처음에는 신났다가. 자, 여떡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것도 어려운 자는 아니죠 가틀 여자입니다 가틀 여 근데 그냥 가틀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여반장 그러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 이런 뜻이거든요 포스팅 하나 올리는 것은 여반장이야 이런. 근데 여자의 입이란 말입니다 여자의 입이 왜 같다고 표현되느냐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들이 입이 다 똑같이, 뭐, 수다스럽고, 뭐, 어쩌저쩌고 남의 형잘 보고. <웃음> 그거는 그분의 눈이고, 그분의 귀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음. 예. 여기서 이제 그, 열애라는 어떤, 시타르타,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죠. 열애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바람처럼 걸림없이 오고 가는 존재. 주인공으로서 존재하는 존재. 유일자로서 원인 없이 존재하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여는, 이, 그래서 이 여는, 이 여는 그냥 남자에 대칭되는 여자로서의 여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의 자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존재의 입. 그리고 이것은 입도 되지만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식구, 인구할 때. 이것은 사람 즉, 근원적 존재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는. 네. 그래서 여리라는 말이 탄생을 하는 거죠. 또는 여여하다. 요즘 기분이 어때? 그러면 기분 나빴지? 좋아? 뭐, 여하면난 난 여여해. 즉, 주변의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이런 뜻이죠.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괜찮아. 그것이 여여한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여자에 딸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여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